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가상화폐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 로우 두번째 로우 세번째 로우를 형성하면서 트리플 바텀을 형성 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 7300레벨까지 가격이 저항선을 만나 올라간 상태였지만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강한 하락 추세를 만들어 6123레벨 다시 한번 그네번째 저점을 만들며 6123의 지지선을 만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개의 캔들이 연속으로 꼬리를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진 않고요 가격이 크게 이 6,500레벨까지 가격이 크게 올라가서 상승봉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7,33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지선과 저항선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새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123레벨 그 지지선을 다시 한번 찾고요. 두번째, 전 고점이었던 7,400 레벨 요 근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8,500 레벨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이 중간 7,400 레벨과 5,800 레벨 이건 다시 6,000 레벨로 다시 잡아주고요 이, 이 중간에 있는 지 어, 저항선을 한번더 찾아서 이 중간에서 하나 더 잡아주는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네 개의 레벨을 찾았고요 어, 이, 아직까지는 6,000 100레벨 제가 말씀드렸던 6100레벨 이 레벨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꼬리가 하나 둘세개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올라가는 큰 캔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큰 캔들도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섣부르게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매도 를 보시려면 6100레벨 이 지지선이 뚫려서 리테스트 한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전 저점이었던 5000레벨까지도 또 한번 볼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반대로 상승 캔들이 크게 나온다면 6785레벨 위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다시 한번 전 고점이었던 74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료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주에 제가 304레벨의 저항선과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를 한다면 354레벨을 기본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더블 탑을 만들면서 저항선과 추세선을 존중한 후 밑으로 강한 추세를 보이며 어, 201레벨의 지지선까지 도달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강한 매도 추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의 움직임이 보인다 싶으시면 기다리셨다가 상승 추세가 어, 나타나는 그런 캔들을 보시고 나서 매수를 하셔서 250레벨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보고 계시다면 어, 하락 캔들이 나타나는 그 캔들스틱을 기다린 후 129레벨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박스를 쳐뒀던 71 중요한 저항선 레벨이 뚫릴까 말까를 통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에 대해서 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 추세를 뚫고 강한 하락 추세를 받아 다시 한번 전 저점이었던 54레벨, 49레벨의 지지선을 만난 상태입니다. 가격이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리 테스트를 한다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33레벨을 칠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든 후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71레벨, 71레벨에서 브레이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94레벨의 전저점을 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분석했듯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채널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박스권을 형성해서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추세선을 하나 둘 그리고 세번째 터치를 하면서 지지선 브레이크 그리고 전저점인 300레벨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가격이 여기서 상승추세로 돌아가려면 이 하락추세. 하락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전 저점이었던 431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수의 타이밍 그것은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추세선 위로 올라가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상승 캔들을 만들었을 때 431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반대로 매도 셋업을 어 기다리실거면 이 300레벨을 브레이크 이후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음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지선 레벨은 210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기다리시면서 매수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주도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다른 분석하고 싶은 분석을 받고 싶은 통화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언제든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분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거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성토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다음 주에 또이 시간 화요일 오후 11시에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에 f 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